처음 엘레엘렐레 할 때부터 강승이었어요 <웃음> 저번 촬영 때 약간 티격티격 하셨던데 사이가 좋은신편이데너 조금 천천히 말해 아니요 안좋아 <웃음> 좋은 편이에요? 아 네. 요즘은 별로 안좋았는데 원래는 좋아요 하이 회복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텐츠를 준비했는데 저희가 연주자 세 분을 들렀는데 동생분을 맞히면 되는 콘텐츠 <웃음> 아, 자신 있으세요? 네, 저는 바로 맞을 것 같은데. 그러면 <웃음> <저는> 혈액 <혈육> 테스트부터 <웃음> 시작해 보겠습니다. 좀 달라요. <웃음> 이거다! 이거 아니에요? 다음 사람 좀더 어렵게 하겠네 사이는 안 좋아도 이렇게 맞출수 있는데 <웃음> 너무 많이 들어서 아, 마지막 곡이에요? 네 <웃음> 1번 정답 아, 이건 좀 쉬웠어요 처음 엘레엘레 할 때부터 강승이었어요 <웃음> 같은 악기로 그냥 네네아자 같은 악기로? 근데 진짜 너무 아 맞았어 <웃음> 대박 제... 진짜 마지네 <웃음> 찐막 <찐마. 웃음> <웃음> 아 근데 진짜 약간 변태 같을 수도 있는데 얘가 이렇게 포지션 이동하려고 내려오잖아요 그게 딱 승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하는 스타일이랑 두 번째, 세번째랑다 똑같아요 <웃음>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네요. 안녕. <웃음> <웃음> <왜>, 왜죠? <웃음> 피아노가 다 똑같고, 진짜 못 맞출 것 같아서 미리 지금 이렇게 말해놓는 <웃음> 저는 승연이가 저를 아는 것처럼 승연이를 <웃음> <흥년이를> 잘 몰라요? <웃음> 했다. 선생님. 막, 왼손 끊는 거랑, 페달 걷는 거랑, 뭔가 익숙하지 않은. I see how you... High. 처음에는 똑같은 사람이 계속 치는 줄 알았는데 수현이요 아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는 승희에 대해서 정말 잘 안다고 자신을 했는데 얘는 안 그런 것 같아서 좀 속상해요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이게 와, 집에서 같이 할때 제가 얘 곡인데 제가 반주하고 그래서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뭐라 그래. 내가 이제 열심히 들을게. 열심히, 열심히. <웃음> 그러니까 나는 너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데 너는 안귀 기울였다. 는뜻이잖아 앞으로 귀 기울일게. <웃음> <하고 있어요. 웃음> 집 가서 얘기할. 대 와. 장동이라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게 그게... 진짜 바이럴이 너무 나. 아, <놀람> <놀람> 그래서 요즘 탈때 그냥 복도도 어, 노하고 있네. 그꽤 연습실부터 지나갔대. 너친구 같다. 그러면은 그냥 문 열고 들어가 아니 연습하고 그냥 요 쉬운 편이야평는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응. 어. 비브라 하는 거